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단순한 말들 안에 숨은 뜻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일들이 많은데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만 접근하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우리의 연애가 지쳐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우리 모두가 연락해줘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말하는 연락해줘 안에는요 연락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걱정하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게 네가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네가 날 배려하고 챙겨준다면 너는 나에게 분명 멋진 남자가 된단 말이야 라는 말을 담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의 이 말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있는 그대로 연락을 해달라고 하니 연락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연락을 해주겠다고 라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깜빡 잊고 연락을 안 해줬을 때 여성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운하고 화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연락해줘 라는 말 안에는요 자기 감정에 대한 고백과 바램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잊지 않을 수 있게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약속을 네가 했는데 그럼에도 안 해왔으니까요 그래요 남자 입장에서는 깜빡 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한걸 잊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을 잘 모르는 남자들은요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까먹었다고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 미안해 내가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근데 여자는 이미 그 연락해줘 라는 말을 그렇게 단순한 감정으로 이해하겠던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남자의 그 말을 듣고 충분히 풀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남자는요 미안하다고까지 했는데 기분이 풀리지 않는 내 여자의 감정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런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오히려 지쳐간다고 라 생각을 하게 되겠죠 차라리 왜 그런지 정확하게라도 알면요 미안해하는 것을 계속하기라도 할 거고요 납득이 되니까 그 미안해하는 과정에서 지치지도 않을 텐데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지치거나 답답함만 쌓여가겠죠 역시 반대로요 남자가 여자에게 연락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분들도 분명히 연락을 못 했을 때가 있겠죠 근데 이럴 때 여성분들은 요 상당히 미안해하면서 눈치를 보듯이 남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연락을 못했어. 서운했지. 라고 상황 설명과 함께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열심히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눈치를 살펴주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남자들은 요 생각보다 쿨하게요. 어뭐 그럴 수 있지. 많이 바빴구나. 하면서 넘어가요. 물론 남성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에 삐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남성분들은 요 이렇게 여자가 자기를 풀어주는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는 하면서도 남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쿨하게 넘어가는 대화법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쿨하고 관대함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정도로 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여성분들이 억울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라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는 남자에게 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넸는데 남자는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지 않거든요 또 남자처럼 나는 요 쿨하게 넘어가는 게안될 때가 있는데 남자는 자기가 그렇게 잘 되니까 자기는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나는 너한테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는 식으로 여자를 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인 나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도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미리 눈치도 좀 봐주고 상냥하게 그렇게 미안해 해주면 안 되냐고요 남자가 요 여자의 실수에 쿨하게 대해줬던 건 맞아요 그게 고마운 건 맞는데 그건 남자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내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크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 필요한데 남자는 자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내 여자에게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여자는요 뭔가 나만 그 사람에게 자꾸 맞춰가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마음이나 내 서운한 감정들이 쌓이게 되는 걸 거고요 또 여자 입장에서는 요내 남자가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조금 너무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 내 남자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노력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은 남자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내 남자는 요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자꾸 맞춰가는 것만 갖고 내 남자는 나한테 마음 쓰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나와 같은 마음이면 내 남자도 나에게 그래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자꾸 남자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서운한 감정들을 토로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여자는 요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다는 라걸 남자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성분들은 요내 남자는 그런 뜻으로 한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예민하게 물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요내 여자를 좋아하는 거라면요 어설프게 좋아한다 라고만 둘러대지 마시고요 내 여자가 느끼고 싶어하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찾아서 내가 느끼는 별거 아닌 것이 그 사람에게는 무겁고 진지한 부분이라서 스트레스가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접근을 한다면요 답답한 마음으로 충돌하면서 지쳐가지 않고 서로를 더잘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